자, 다시 한번 봐봐. 자, 무슨 얘기냐면, t 킹스 n k i n g s 이야 여기서 해킹은 이거야. 생각들만 한 거래요. 생각 좀. 클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Sentence 문제야. 문장 완성이야.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에 다 뚫려있어요. 마지막에. 그게 그죠? 5번은 어. 지금 못 썼는데, 연습문제 1에 5개씩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문장이 보통 두개 내지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장만 나왔어요. 이 속에서 논리 찾는 연습이 되면 이게 길어지고, 또 쓸데없는, 쓸데없는 문장들이 막 뒤에 소위 말할 이제 서포팅 디테일이라고 해서 구현문들이 이어져 가짜 소용없어. 답은 이미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긴걸 대비해서 짧은 거에서 핵심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어? 되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야. 자, 그래서 풀때 봐봐요. 선택지 나왔는데 와 선택지 신경 쓸 법이 없어. 여기서 논리를 확인하면 돼요. 중요한 논리는 뭐 이거야?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나니? 왔첫 번째 문장은, 유스트 프로스머니요? 너희들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거고, 어휘가 중요한 거야. 이걸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유스트는 너희들이 렇게딱 먼저 머릿속에서 판단해야 돼. 과거. 그랬니? 과거. 왜냐면, 벗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요한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하고, 대조적이란얘기예요 맞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대조적인 얘기야.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대조적이냐? 우리가 단어 얼마든지 찾을 수있어 여기 뭐라고 했어? 다시? 과거. 과거니까 뭐야? 해석이? 뭐, 뭐,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 습관, 불규칙적 습관, 뭐 해갖고 아무튼 과거의 습관을 할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스프로스 원형하고 뭐가 있어? 우두가 있죠. 우두. 오마곤 했다. 여기 봐봐, 이제. 과거 나왔으니까 못 찾는데 여기. 대조라면현대이 있잖아. 대체 접근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래 이제 하나씩 접근한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봐봐 이것도 봐봐요 배로라는 말이 나왔어 이거 대조적인 건 뭐니? 어 비행기가 나와요 비행기 이게 대조적이잖아 그렇잖아 여기는 배로 갔대 여기는 비행기로 갔대 과거에는 배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비행기로 그래서 결정적인거 뭐야 결정이 뭐니까 그렇지 몇달 걸렸대, 수 개월 걸렸어. 왜냐면 먼지에 애초 붙었잖아. 이거잖아, 빨간색.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에요여기수 개월 걸렸어. 이거 오래 걸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가장 짧은 거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들어갈 거는 뭐야? 가장 짧은 기간을 밥으로 찾는다. 이게 논리 아니야? 그렇지? 어 그래. 뭐야? 몇달 걸렸다. 몇달 걸렸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웃음> 어퓨 먼트나 먼트나 똑같은 거 아니야? 몇달 걸렸다. 이거는 뭔데? 오랜 음. 시간 걸렸다. 이거는 몇 시간 걸렸대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답은 뭐야? CG. 알겠죠? s c o r e t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어이 논리를 배우자는 얘기고. 오, 자, 봐봐. 여기도. 너희도 머릿속이 에게 굳어지면, 각인이 되면 편해져요. 굉장히 편해져요, 이제. 빈칸 추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야. 빈칸 때문에 괜히 겁나잖아, 이고 뭐가 들어가지? 막 혼자 그냥 소설 쓰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데, 그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야요얘 자, 여기도 지금 몇 문장? 하나, 둘, 세 번째 문장의 빈칸. 단서는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모아보는 거예요. 어떤 단서들이 중요한 단서일까요? 최상급은 강조예요 여기도 씁니다. 최상급 주에는만만히 보지 마라. 강조하게서 쓰는 거야. 니가 가장 제일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그지? 그죠. 니가 제일 잘났어. 강조하는 거지. 이게... 괜찮아. 어, 최악의 뭐 이런 말. 다 최상급 표현 아니야? 최상급 표현은 어디서 나온다? 강조다. 최상급은 뭐냐? 강조다. 이거 놓치지 마라. 이? 최상급은 강조다. 그럼 뭘 강조했을까요? 아, 봐봐.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거야 이거지 이걸 강조한 거야 얘야 얘 결국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야 알겠어 걷는 거 여기다 강점 찍어야 돼 봐봐요 그럼 걷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니 특별한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왔네요 you don't need anything special 그럼 네가 필요한 전부는 뭐야 you need 묶어주면 얘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전부는 뭐야 아까 얘기 있잖아. 가장 쉬운 방법이 걷는 거라고 그랬죠. 걷는 거. 이거 관련된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정적인 단체입니다. 이거. 결정적인 단체. 찾아봐. 자, 봐봐. 걷는 거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가 뭐니? 서두르는 거니? 자동차니? 배소이니두 발이니? 이거지? 어? 두 필. 됐죠? 여기 봐봐요. 자, 세 번째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요. 자동차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차는 뭐, 뭐, 뭐 나왔습니다. 자동차 이꼴 뭐예요? 차, 이꼴, 모양, 프라블럼이에요프라블럼은 자, 봐. 마이너스랑 표시 부정적인 나어야 이건 1 0야 긍정적으로 쓸 수가 없어. 프라블럼 알겠어? 어, 문제점이야. 자동차는 항상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있고 됐네. 어디서? 대도시에서. 큰 도시를 말합니다. 큰 도시에서. 여기 전체적인 배경은 큰 도시야. 큰 도시에서 자동차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시죠? 왜냐면, 이 개념,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냐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이게 예?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 이어진다?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진술. 추상적이라 나왔으니까 봐봐. 야, 추상적이라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뭐야? 음, 거리에 차가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 맞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리고 대구의 도시 거리들은 노이즈에요. 마이너스 많잖아. 그리고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이 되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구체적 진술이에요. 문제점에. 문제점만 나와야 돼. 좋은 건안 돼. 이 단어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어. 또한 가지 단어 뭐냐면 봐봐. 엔드는 어떨 때 쓰인다. 눈 크게 뜨고 UV 연결이다. UV 연결. 유사한 의미가 연결된다. 노이즈와 가장 가까운 거로 접근해도 상관없어. 노이즈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게 아니, 뭐니? 안전한 범위, 어, 이건 플러스인데? 왜 안전한 범위 플러스. 제껴, 안 돼, 답이. 더 커요, 이것도 플러스인데, 안 돼. 그 다음에 파킹, 파킹은 뭐야? 주차 아니야, 주차? <웃음> 그치? 시끄러운 거하고 주차하고 관련성이 없죠? 그러면, 시끄러운 것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잖아. 그 뭐야, 이게? 분비는, 여기 답이. 됐어? 어? 논리를 가지면 돼요. 논리를 가지면.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알렉산더 그람운은은뭐 했다? 최초의 전화기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위상치적으로 알고 있는 그라베리한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최초로. 어디서? 미국에서 언제? 1876년에. 자, 아까 이거 무슨 구설하 하니? 초점 구설. 자, 얘들아, 봐봐. 이런 걸 뭐라 고한다고요 초점 구설고 한다. 앞으로 너희들은 초점 부사가 나오면 recently, today, now, rather, still 뭐 아니면 even 이런 단어들 또는 instead 초점 부사가 나오면 긴장 나는 거예요. 왜 긴장하냐고요? 자 주위의 시선을 끌고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필자가 글 쓰니까 알겠어? 독자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집중해 이런 얘기예요. 집중해 얘들아 졸지 말고 집중해 이거야. 내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는 말이야. 자 이제 집중해 라고 내가 얘기하면 그거 무슨 얘기야. 중요한 거 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거. 그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자 그래서 now에는 초점 부사니까 자 이제 집중하라는 얘기야. 전화는 여기 있잖아. 왜 집중하라고 그랬어? 인터내셔널 때문에. 국제적이다. 질문 한번 들어가보 인터내셔널은 음. 장소이 아니면 음. 시간니? 시간의 개념이니? 장소의 개념이니? 대답을 못하네 국제적이다라는 건뭘 말하는 거야 시간의 개념이야? 아니지? 장소의 개념이지? 오케이 장소의 개념이잖아 왜냐면 봐봐 좀 이따 답 찾을 때 여기 보면 시간의 개념이잖아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잖아 안돼 온타임 시간의 개념이잖아 안돼장소의 개념이야 어? 그러면 A 아니면 B네 이것도 장소의 개념이잖아 세계에서 이건 뭐야 도시에서 그렇잖아 그럼 얘네들은 제껴줄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자 어디에서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어 또만 누군가가 어, 어디야? 세계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그럼 가장 넓은 개념으로 쓸수 있는 이가 정답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네? 논리를 기... 자 쉬운 것 같지만 여기서 정확한 단서를 담는 훈련만 몸에 배게 만들면 체득한다 고 그러죠. 체득한다 고 그리고 좀더 복잡하고 수능 길에 맞는 빈칸 주론을 갖다가 이제 적용시켜서 내가 취득한걸 자꾸 활용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 그치? 요거 이제 체화시킨다는데, 체화돼서 나오기만 하면 수능 빈칸도 두렵지 않다. 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하나 더. 5번은 그러면 왜 그래요? 5번? 자, 얘들아, 5번 봐봐. 5번. 5번 너희들. 여기까지는 내가, 어, 바로 설명할게요. 한 리가 의사한테 갔어. 왜냐면 하 그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보수 없었기 때문에. 자안 보인다는 얘기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럼 의사한테 그에게 뭘 말했을까요? 안 보인다 고했으니까안 보이는 거가 가장 관련된는 거. 안 보이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이제 뭘로 나와야죠. 그지? 어 그래서 한 켤레에 뭘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경 어떤 거야? d 죠글래스지가 안경이야. 1번 A는 슈즈, B는 블렌팬츠 C가 글로브죠. 맞지? 그래서.